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과 한 달여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는 COVID-19에 쓰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의 선거는 끝났다 이제 바이든이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트럼프는 단 3일 만에 다시 백억관으로 복귀하는 그런 거대한 드라마를 연출했습니다 자, 이 드라마를 미리서 예상한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트럼프가 COVID-19에 걸린 것은 사실상 신의 한 수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c 비드 i d 1 9이전 미국 국민들이 누구나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잘 아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자신이 직접 c 비드 i d 1 9에 걸리고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위기를 이기고 시련을 극복한 리더라는 그런 이미지를 구축하는 그런 작업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어, 대통령이 얘기한 말입니다. Uh, feeling really good, 정말 괜찮다는 느낌이, 건강해진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겠죠. Uh, Mr. Trump tweeted earlier, 앞서 트윗을 날렸습니다. Don't be afraid of COVID, COVID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Don't let it dominate your life. 그 COVID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이 극적인 드라마는 아무도 미리서 예상할 수는 없었겠지만 불과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이 대선 랠리에서 사실상 신의 한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미국 시민이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COVID-19에 본인 자신이 직접 걸림으로써 수많은 시민들과의 감정적인 연대, 감정적인 어떤 유대감을 키울 수가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은 좀 특별한 사람, 대통령은 우리와 다른 사람, 이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 걸린 수많은 코비드 i d 1 9의그 병마에 대통령 자신이 걸릴 수도 있었고 그러므로서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는 이미지 말고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겪고 우리와 함께 아픔을 나누는 병마도 함께 나누는 그런 대통령의 이미지로서 그들의 마음속에 감정이입을 시켰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는 여와 야를 떠나서 민주당과 공화당을 떠나서 그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중요한 자산을 만들어 준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되 트럼프는 극적으로 COVID-19을 극복하고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것. 사실상 그 모습은 승리자의 모습으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벌써 3일 전에 트럼프의 모습과 3일이 지난 후 백악관으로 복귀한 트럼프의 모습은 다른 모습입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설들이 난무했지만 그러나 트럼프는 그것을 이기고 강한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다시 미국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극복한 리더로서, 코로나 시대를 극복해낼 리더로서, 바이든과의 차별화를 분명히 시킬 수 있었다. 잠깐 트럼프의 영상을 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헬기를 타고 다시 백악관으로 도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백악관에서 다시 치료를 계속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멘트가 써져 있죠. 그런 카메라를 위해서 포즈를 취해줬습니다. 자 거수 격리를 하면서 미국 시민들에게 독해했다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의 선거 전략은 코로나를 극복한 리더 조만간 백신이 나와서 이것을 누구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제시해주는 선거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코로나를 이긴 강한 대통령, 시련을 극복한 대통령, 국민의 마음속에 국민 누구나와 똑같이 함께 COVID-19을 겪어서 함께 그것을 극복한 대통령의 이미지, 그래서 이것을 극복해내는 그런 과정을 극적으로 보여준 그런 트럼프는 바로 이러한 것이 보이지 않는 중요한 선거 전략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를 퍼뜨린 중국에 대한 책임론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우한에서 퍼진 그 코로나를 중국이 막을 수 있었지만 그것을 제대로 막지 않고 쉬쉬함으로써 조기에 팬데믹 선언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음으로써 전 세계에 피해를 주고 특히나 미국에 사실 코로나 테러를 가한 것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중국에 대한 엄청난 응징을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가 해내야 된다. 트럼프가 자신이 피해자임으로써 트럼프 자신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으로서 피해보상을 부르짖는 그 호소력 있는 목소리가 앞으로 더욱더 부각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중국의 모든 자산을 동결시키고 그 자산을 법원에서 처분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수많은 미국 시민들에게 그것을 보상해주는 그런 보상안까지도 밀어붙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특히나 선거 전략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내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견되어집니다. 아시다시피 공산당에 단한 번이라도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던 사람은 미국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미 수많은 대학원생들, 석사 박사 과정에 있는 중국 학생들을 퇴출시켰습니다. 상당히 많이. 그래서 중국은 미국에 발붙일 자리가 없도록 전 세계에 중국을 고립시키는 그 고립작전을 하나하나 구체화시키고 유럽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이것을 호소해서 중국을 범죄 국가로 밀어붙일 트럼프의 전략이 엿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트럼프는 그 옛날 소련을 해체시켰던 것처럼 중국도 해체 작업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티벳을 비롯해서 위그루 여러 것들을 나누어서 별도의 나라로 독립시키는 그런 작업을 계속해서 중국에 게 대해서 밀어붙일 것입니다 이런 플랜을 트럼프는 충분히 이번 선거 전략으로 국민들의 마음속에 호소할 것입니다. 그것을 끝낼 사람은 나 트럼프다 이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그건 바이든이 아니다. 내가 그 마지막 작업을 하도록 나에게 기회를 달라 이렇게 트럼프는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2016년 트럼프의 승리를 결정지었던 러스트벨트 지역. 그 러스트벨트 지역을 마지막 선거 유세지로 선택해서 또한번 거대한 역전 드라마를 써낼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러스트벨트 지역은 블루 컬러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미국의 중서부 지역과 북동부 지역의 일부 지역을 표현하는 호칭이 바로 러스트벨트 지역인데 사실은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디트로이트를 비롯해서 이 미국 철강 산업의 메카라고 할수 있는 피츠버그, 필라델비아, 볼티모어, 맨피스 등 이런 지역이 거기에 속합니다. 민주당이 자신들의 아성이라고 생각해서 힐러리 클린턴이 2016년 당시에 당연히 거기서 내가 압승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트럼프는 그 지역에 여러분의 일자리를 되찾아주겠다. 미국의 역사상 가장 최고의 고용률을 만들겠다. 이런 약속을 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얻어냈던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COVID-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고 미국을 휩쓸기 전에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가장 최고의 경제 강국을 다시 재건해 냈습니다. 수많은 슈퍼마켓 앞에 시간당 15달러, 16달러 제발 우리의 가족이 돼주세요. 이렇게 구인을 하는 그런 햇말들이 꽂아져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가족이 돼주시면 그 가족이 된 직원이 집에서 먹는 모든 음식은 마진 없는 원가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 약속까지 했습니다. 미국은 전례 없는 완전 고용 상태까지 갔습니다. 미국의 경제는 엄청난 부흥을 이뤘었습니다. c 비드 i d 1 9이 있기 이전입니다. 중국이 그 범죄를 저지르기 바로 이전입니다. 그 전에 미국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트럼프는 이 러스트벨트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서 중국에 가 있는 기업이 미국으로 되돌아오면 법인세를 15%로 낮춰주겠다. 당분간은 10%까지도 낮출 용의가 있다. 그리고 오바마 때 35%였던 법인세를 21%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15%까지 낮추겠다고 라 약속을 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공장들이 다시 돌아가고, 굴뚝 산업들도 다시 되돌아오고, 그래서 노동자들의 천국이 되는 그런 사회를 맡고 있었습니다. COVID-19이 있기 전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직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시진핑이 나름대로 신의 한수다라고 생각하고, 이 COVID-19을 전 세계를 향해서, 특히나 미국을 향해서 이것을 퍼뜨리고, 미국을 견제하고, 미국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이게 만든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2016년도 당시에 수많은 언론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은 90%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때보다 더욱 더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트럼프는 이번 선거에서도 만약 부정선거만 아니라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어, 조 바이든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미국의 주류 매체들 CNN, 워싱턴포스트 등등 이런 주류 매체들은 얘기를 하지만 2016년 힐러리 클린턴과 겨루었을 때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는 트럼프에게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계속되는 동안 중국이 급부상을 함으로써 그리고 중국이 급부상하도록 바이든 같은 그런 인물들이 오바마 시절부터 이 중국의 부상을 도와주거나 중국의 부상을 묵인하거나 해서 중국이 전 세계의 기술 강국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견제하지 않고 가만히 놔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것을 바로잡아야 할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그 과정에서 중국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목표입니다. 그가 가진 분명한 목표입니다. 그의 지금까지의 4년 동안의 정책들을 보면 일관되게 중국이 얼마나 전 세계의 기술과 미국의 업적들을 훔쳐 갔는지, 탈취해 갔는지 이런 것들을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기 전 시절부터 왜 대통령들이 그런 것을 가만히 놔두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인터뷰들이 계속 있었을 정도죠. 트럼프는 바로 그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추가적인 4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COVID-19에 걸렸고 이것을 다시 극복하고 국민들 앞에 다시 나타났다. 이것은 트럼프가 미국 시민들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더욱더 강하게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의 COVID-19의 확진, 그것은 조 바이든에게는 분명한 악재였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자 앞으로 어떤 상황들이 또 전개되는지 계속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김치원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